나리야 인사해 <웃음> 처음 먹어봐요 저는 나리야 어떻게 생각 여여서 <놀람> <놀람> 그런 거 재미도 있고 맛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맛이 막허소리 우리 하지마 우리가 보통 아는 그 수제버거 맛은 아니고 일지 왔다 오이, 둘째 유리에요, 유리. 맛있었어요? 어땠어요? 맛있었어요? 유리 먹방 끝이야가 <목소리> <뭐라 그래? 목소리> 뭐예요? <목소리> 이 야옹이 등장했어요. 저희 둘, 째 셋, 6월 아, 이거요,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람 이랬는데 제가 저요, 차요 하고 어, 맨 처음 그래가지고 제가 받았어요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누워있자. 여기 누워있자. 유나 쥐어짜 줄게. 꽉 짜볼게. 계속 나와, 계속 나와. 바 아, 계속 나와. 나라도 먹고 싶어. 나른 이거 못 먹잖아. 나른 할줄 모르잖아. 없는데... 계속 달라하네... 없는데... 진짜 없는데... 진짜 없는데... 유라 진짜 없는데... 진짜가 지 없는데... 나를 진짜... 없어. 아, 나를 왜 유라 진짜 없어? 엄마 손까지 먹겠다... 어? 끝... 끝... 없어? <웃음> 나르는 이 유리만 없어요 없어요 <웃음> 없는데 <웃음> 없는데 계속 내르거려 <웃음> 어피니 돼지 어떻게? 돼지 어떻게? 누가 보면 굶긴 줄 알았어. 굶긴 줄 알겠어. 우리 애들이 자율 배식이에요. 자율 배식. 사료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. 간절한 눈빛을 저한테 보내고 있어요. 보고 있어. 아이, 혜지야. 혜지야. 혜지야. 아지야 혜지 주세요, 더 주세요. 엄마 돈 벌어 와서 추루 사 주세요. 추루, 엄마 돈 벌어, 엄마 돈 벌어, 돈 벌어 와. <목소리>